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컨설팅을 하는 장소인데요. 그 저번에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한 컨설팅을 제가 몇 회씩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간을 보내고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와, 갑자기 날이 되게 추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컨설팅 이제 막 끝내고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오긴 할 텐데, 예약을 잡아놨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길래 연락을 했더니,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보냈는데, 아쉬워요. 솔직히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딱 굴러 들어온 그 기회를 뻥 차버리니, 그냥 제가 아쉽죠, 제가. 저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바로 강의를 하러 갑니다 네. 여기에서는 실습하는 형태로 해서 인포그래픽을 가르쳐 줄거예요동덕여자대학교고요아 날씨가 추워진 만큼 진짜 강의 가는게 점점 힘들어지네요 아 입술도 다 텄어요 지금 여기 터진거 보이시나요? 아무튼 이건 여기랑 그닥 멀지 않아서 여기서 조금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머리 이동 세상에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동덕여대에서 일단은 좀 쉬다가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장소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네요 너무 추워서 카메라도 지금 너무 차가워졌어요 지금 큰일났어요 일단 가겠습니다 고, 고. 이렇게 해봤고요 그럼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모든 명령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나중에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 추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그림 삽입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진짜 엄청 어려운 건 아니구나 라고 는 혹시 좀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죠? 아, 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두고 가는 거 없는지 잘 확인하고 가세요. 네, 그리고 쓰레기 있으면은 그래도 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쓰레기도 좀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났습니다. 지금 또몇 개월 만에 바로 또 공항을 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부산 강의를 갑니다 부산에 강의를 끝내고 바로 또 올라와야 돼요 아우 바쁜 일정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경전철을 타고 2호선을 타러 가야죠 어떤 사람의 명언, 나보다 좀더 신빙성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한다면 좀더 느낌이 달라지겠죠. 볼게요. 오늘 해과한 70명 넘는 학생분들이 신청을 하신다고 해래가지고다 네. 참여 엄청날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이따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꼭 듣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앞에서 너무 잘들어오시더라고요네 진짜 완전 비쩍한 열고 들었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보고싶어요 그 내용이라고 했어. 맞다 저쪽면 말 조금 이따가 다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좀기다려줄수 있어요? 네네 여기요 네. 네.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이거 피트한 만들었었는데 네, 문제점딱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아, 감사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PPT 마지막에 아, 이 사이즈로 포포인트어 음. 아, 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너무 재밌게 들어주니까 오늘도 너무 기쁘게 강의를 하고 갑니다 동명학생들은 진짜 표정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상태로 바로 또 서울로 가야합니다 내일 일정이 또 빡빡해서 서울로 가서 이제 푹 자고 내일 일정을 또 소화할게요 벌써 밤입니다 부산의 밤 안녕